사실 이런데 다 알고 왔대 우리 한 40분 가나 40분 응. 셋이서 놀러 가는 건 처음 아닌가? 가서 맛있게 먹고 놀다 옵시다 <웃음> 대답이 없네 <웃음> 도착했습니다 아 춥다 와, 오늘 진짜 춥다 과연 방의 모습은? 따뜻해? <웃음> 이러면 발 <빨리> 따뜻하지? <웃음> 엄마 아빠 이러고 뒤 보고 있어 <웃음> 아 여기 신선 마을이라고 왔는데 와 진짜 규모가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고양이들인데? 안녕 <웃음> 안녕 어, 뭐야, 너 개냥이야? 뭐야, 얘. 왜 이렇게 달라붙지? <웃음> 얘는 또 뭐야? 안녕? 어 저희가 좀더 식사를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크랩 정식이라고 게요리랑 새우랑 볶음밥 뭐 여러가지 정식으로 나온다는데 코스요리로 나온대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왔어요 그죠? 크랩 버켓 음 여기 있다 뽕숭아 학당 23회 여기 딱 있네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의 영웅 임영웅 그리고 뭐 타기 뭐다 있죠?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? 음. 어 분위기 좋다 여기 이렇게 딱 바깥 바깥에 딱 풍경 보면서 앉아. 음. 어 네. 오 게가 있네요. 여기 이제 베이비 크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네. 그냥 껍질째 씹어서 시면. 돼요 아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네. 음, 음, 게 맛있다. 봐. 아, 오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해. 자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. 오, 이야. 예 비주얼 보소. 마늘 향이 쫙 나면서 와, 진짜 죽인다 이거. 엄마 아빠 이거 하나씩 먹어. 아니, 괜찮아. 언니도 먹어봐. 아, 나딴거 나 먹으면 돼. 내가 할게. 잘랐어. 와 이거. 와, 랍스터 보소. 음, 봐봐 아빠 보봐 오.. 개 뭐야 아 아리아. 아리살이지살 그러니까 뒤아 아리아. 아리아. 아리아. 니야아리응 아리아. 아리아. 아리아. 아리아. 아리 <웃음> 진짜 어색해. <웃음> 네? 그럼 그냥... 아, 냄새 너무 좋다, 이거. 음. 이거, 이거 먹어봐, 좋아. 이거 먹어봐. 아니, 이거 먹어봐, 진짜. 음. 아니, 이건 개맛이 아니야. 네. 개맛이야. <웃음> <웃음> 음. 괜찮으세요? 어, 근데 진짜 네. 맛있어요. 아, 근데 사장님 궁금한 거 있는데. 네. 진짜 임명금 보셨어요? 왔었죠아 아 그래요? 네 어때요? 그.. 애들이지거아 뭐. <웃음> 그냥 애들이에요? <웃음> 여기 전체를 대관을 했어요 그 아줌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다 아, 왔어요? 아줌마들이 팬들이 왔나보네 20명 정도가 이 앞에서 보지도 못해요 그냥 이러고 그냥 밖에서 그냥 서 있는 거야 어다 아줌마들이었어요? 다 아줌마들 내가 <웃음> 딱, 딱 해가지고 아줌마 이런 데다 알고 왔대? 아니 여기 장소가 좋잖아 봉송 같은 촬영을 녹화하기 좋잖아. 이야, <놀람> 지대로네. <놀람> 음, 맛있어. 응 순간이 만원짜리 끝. 많은 자리 <놀람> 있어 없어? 아, 그 필요 없지만 원짜리 어제 내가 딸 건데. 있어 없어. 아빠 아빠부터인가? 엄마 어, 아빠부터. 아니. 왜 이렇게 들 잘해. 왜? 골. 어 무슨 냄 내놔 <웃음> <더> 내이상시켜 <내놔>, <웃음> 아, <내놔>. 놓고. <웃음> 아, 없다. 초단 나왔어. 클렀다. 어? 뭐 웃는데? <웃음> 살짝 웃는데. 근데 <웃음> <웃음> <엄마가 웃는데? 웃음> 살짝 웃는데. <웃음> 아 이거 빨리 이거 없어? 없지. 클렀다. 어. 전부터 이렇게 가니 뭔가 센데 Working alon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e shine brighter than a diamond We were strangers at the start Now we can't be apart Sitting in the back of the cab Listen to hits from the past 나 혼자 이렇게 놔두고 먹으면 되게 부려 같잖아. 아빠 거기서 고기 굽고. 아들 효자로 먹자. <웃음> 같이 먹으면 자요? 아 그럼 부려자라면 한잔 먹게. 하면. 아침을 진짜 진수성찬으로 먹는다. 이 정도면 그지? 언제 아침을 이렇게 먹어봐?